자 오늘은 닭껍질 만두 뚜라 엄청 작네 확인. 닭이 닭껍질 작으니까 하나 아, 둘셋넷다열 이대로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하삭바삭해야 맛있지 않을까? 짜잔~~ 짜잔~~ 와우! 엄청 녹음색스럽네 오늘은 닭껍질 만두 냠냠냠 만두 인생 30년 만에 처음 봤네 불닭소스 양념 치킨도 준비했다 치킨은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닭껍질 만두와 양념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소스랑 불닭마요네즈 그리고 단무지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먼저 껍질 만두 먼저! 고소하다! 괜찮은데, 살짝 그 기름진 맛이 확 중화가 되네요. 와, 훤다 얘 자체에 약간 기름기가 많아서 마요네즈류보다는 오히려 약간 머스타드, 케찹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겉에는 살짝 바삭하면서 속은 약간 좀 부드러운 닭껍질 맛이 나거든요? 만두 속은 많이 먹어본 맛이고 겉에만 약간 좀 고소한 닭껍질로 대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념치킨! 아 맛있다. 크다 크다. 봐어 이제 이렇게 찍어 먹어볼까? 어, 완전 의외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념치킨을 불닭에 찍어 먹는 게, 그냥, 뭔가 되게 매운 치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맛있어! <웃음> 아니, 깜짝 놀랐네! 이게 어떻게 맛있지? 와, 일단 만두 한입 먹고. 아, 이 만두 속은 흔히 먹는 약간 야채만두 같은 야채고기만두 같은? 저렴이 야채고기만두 같은 그런 맛이에요 와, 또, 또 찍어 먹어보자 앞접시를 딱! 허니 머스타드! 어이 뭐야? 어디서 먹어본 맛인지 알았다! 좀 전에 머스타드 찍어 먹었는데 딱 무슨 맛이냐면 휴게소에서 파는 핫바 맛이 나네? 핫바가 약간 바삭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려나?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는 좀더 높은 온도에서 팍! 해가지고 아예 겉에가 닭껍질 튀기 먹는 것처럼 막 바삭!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싶네요 와, 양념치킨 먹방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얼마 뭐, 만이야? 아무튼 엄청 오래됐는데 너무 맛있네? 아니야, 그래도 밸런스를 찾아주자 내가 서운할수 있으니까 와 배부르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배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껍질 튀김이 좀더 바삭바삭하게 됐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오늘 제가 조리한 방법은 180도에서 5분, 뒤집고 5분, 그 다음에 또 뒤집고 140도에서 10분, 뒤집고 140도에서 5분. 했는데 저는 마지막 2분에 200도로 올려서 했거든요? 근데, 한 마지막 오븐을 한 200도나 막 210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바삭바삭하게 잘 되지 않을까. 양념치킨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 어, 좀 원없이 먹은 것 같네요. 충격적이게도! <웃음> 불닭소스에 찍어 먹는 게 맛있었다! <웃음> 여러분들은 집에서 불닭소스 없으셔도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할때 같이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닭다리 하나 하고, 불닭볶음면 돌려가지고, 돌려 말아서.